챕터 7입니다. 챕터 7. 앞쪽에 우리가 보셨는 탄수화물, 단백질, 뭐 지방, 지질, 이쪽에 이제 대사입니다. 영어로는 메타보리즘 그래요. 자, 대사.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탄수화물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이제 이화작용, 분해가 됩니다. 가수분해 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세포 속에 들어갔어 어떠한 물질의 변환 변화 과정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사 그러는 거좀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은 식품 영양 아주 공부를 하는데 밑바탕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해당 과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해당 과정. 두 번째, 당 신생경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당은 포도당입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이제 공급을 합니다. 특히, 포도당 공급을 해야 되는데, 포도당이 없습니다. 보관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포도당을 신생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다른 단당류 대사 이게 여기는 다른 단당류라는 얘기는 포도당을 얘기하는데 포도당 이외의 다른 당류의 대사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글라이코겐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 속에 저장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말과 비슷한 아밀로펙틴 아밀로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라이코겐이 어떻게 대사가 되느냐 그 다음 6탄당만이 아니고 5탄당 인상경로라는 경로가 있어요 5탄당을 우리가 우리 몸에 5탄당이 필요합니다 로 어디에 핵, 핵 속의 핵산물질에 DNA, RNA에 리보우스, 5탄당 필요합니다. 이 5탄당 인상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과정은 어디까지냐 하면 은 여기 글루코스 포도당이 피로브산까지 만들어져 나오는 이 과정을 해당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당 과정. 그러니까 글루코스 포도당이 피루부산까지 만들어지는 최종 피루부산인데 이 단계가 그냥 우리가 반응식으로 정반응, 역반응 화살표 두 개로 표시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열 단계 반응 과정을 거쳐서 피루부산이 만들어진다. 열단계 자, 그 10단계 중에 우리가 중요한 단계는 좀 나중에 이해를 해야 된,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때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글루코즈가 5탄당 인상경로를 통해서 이 5탄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 몸에 필요한 5탄당을 만드는 인상경로. 그 다음 위에 보시면은, 몸 속에 글라이코겐으로 저장을 해두는 이 글라이코겐이 글루코스로 분해가 되던가 아니면은 글라이코겐 합성을 해서 몸에 간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루부산 운명을 한번 봅시다. 피루부산은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세포 질 속의 피루부산까지 여기까지 만들어졌고요. 이제 최종 해당 과정 생성물이 피루부산인데, 이 피루부산은 그 다음 단계에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서, 자, 아세칠코에이로 되고, 그 다음 구연산회로 TCA 사이클을 돌고 나서 최종적으로 ATP를, 에너지를 만들어 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지방이라든지 단백질의 아미노산 이런 것들도 바로 이 아세틸 코에이나 아니면 피루브산이나 거쳐서 이 사이클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다이 사이클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자, 해당 과정은 어디까지냐. 자, 1년의 반응을 통해 6탄당인 글루코스가 2개의 3, 탄소 분자로 분해되는데 거기가 피루브산 얘기입니다. 두 개의 3탄소 분자인 피루브산으로 분해된다. 자, 이때 이때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ATP, NADH 형태로 전환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다음 아, 여기에 해당 과정을 여기까지, 피루부산까지 왔은, 왔, 왔습니다. 자, 이 피루부산이요. 자, 여기 보시면 NADH가, NA, 지금 NADH, 자, 어찌됐든지, 자, NADH, 이몰, 그 다음, ATP, 여기에 표시가 안되 있는데 이모를 만들어냅니다. 자 ATP 이모를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자 피루부산이 요 미토콘드리 안으로 들어가는 이 경우를 호기적 해당 과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자 미토콘드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젖산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루부산이 젖산이 되어버린다는 얘기는 여기에 생성물로 나온 NADH를 소비를 해서 젖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 몸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젖산이 되든지 아니면 에탄올 알코올 발효가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알코올 발효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피로부산이 저산으로는 갑니다. 근육,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 은 근육에 근육통을 유발하는 물질일 것이다. 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저산으로 저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NADH를 사용해서 저산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알코올 발효도 바로 이 저산과 같이 알코올 발효도 일어나는데 그거는 사람 몸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얘기해서 자, 젖산이 되는 이 과정을 현기적 해당 과정이라고 이름을 부르자. 근데 가는 길이 두 개인데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호흡으로 얻어낸 산소를 쓰고 최종적으로 ATP 만들어 내는 길이 하나가 있고 저산으로 만들어지는 길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호기적 해당 과정과 현기적 해당 과정 이렇게 구분을 했다 이걸 구분한 한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지만 효모나 일부 박테리아에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납니다 포도주 만들고, 뭐 하는 거, 뭐, 맥주, 빵, 이거 다 알콜 발효에서 나오는 알콜 발효를 이용을 하잖아요. 자, 사람 몸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다행이지, 그죠? 만약에 사람 몸에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계속 술 취해가 있잖아. 응? 여러분, 술 좋아하죠? 자. 그 다음, 글루코스의 세포 내 유입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세포 내로 들어갈 때, 자, 글루코스가 혈액으로부터 세포 내로 유입이 돼 들어가줘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자, 들어갈 때, 첫째, 촉진 확산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자, 이때, 글루코스 수송체가 필요로 합니다. 자, 글루코스 수송체, 이렇게 14종류가 지금 밝혀져 있어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해가지고, G, G, L, U, T, 이렇게, 글루코스 수송체를 통해가지고, 수송체를 통해 가지고 촉진 확산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 능동 수송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능동 수송 그러면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능동 에 이렇게 이해를 하자. 능동 수송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때, 어떤 에너지가, 자, 능동수송. 자, 이게 왜 에너지가 필요하냐 하면, 보세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는 에너지 필요 없어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흘러가는 것은 자연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데 있는 물을 아니 낮은 데 있는 물을 높은 데로 보내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펌프가 필요하지. 펌프 에너지 펌프 돌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수동 수송이라고 그러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근데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저 농도에서 고 농도로 글루코스가 이동하려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낮은 데 있는 물을 높은 데로 보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자, 이와 같이 에너지가 필요하다. 소장에서 흡수나 신장의 요 생성 중에 재흡수 과정에서 바로 그 재흡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에너지가. 그 다음, 글루코스의 세포 내로 유입에는 ATP가 불필요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고농도의 글루코즈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포도당이 이동되는데 에너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소장에서 흡수되거나 신장 혹은 요에서 배출되어 나가는 것을 다시 재흡수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글루코즈가 세포 내로 유입할 때는 ATP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보세요. 자, 뭐, 무슨 얘기, 뭐를, 무슨 펌프를 쓰냐 하면, 자, 소디움 구배를 회복시키기 위해 ATP를 소모하는데, 여기에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돌아갑니다. 펌프가 돌아가는데, 그때 펌프가 돌아갈 때 2차 능동 수송으로 2차 능동 수송입니다. 자, 이걸 좀 기억을 합시다. 2차 능동 수송으로 세포 내로 포도당이 들어갑니다. 직접적으로 포도당을 세포 내로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ATP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아니고요. 자, 소듐 포타슘 펌프 돌아갈 때 2차 능동 수송 그랬습니다. 능동 수송 그러면은 에너지 필요하잖아. 그렇죠? 자,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이제 그림을 여기에 그림 7의 3에서 그림 7의 3에서 포도당이 2차 능동 수송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여줍니다. 자, 소듐 포타슘 펌프라고 그러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세포 이게 바깥이고요. 이게 세포 아닙니다. 세포 안에 소듐 이온이 많으면은 포타슘 이온이 들어가도록 펌프를 통해 가지고 소듐을 뽑아내 버려요. 그리고 포타슘이 들어갑니다. 세포 내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 들어갈 때자 여기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필요하면서 자 소듐이 세포 바깥에 있던 소듐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포도당을 같이 끌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하면은 소듐 포타슘 펌프에서 리는데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소듐 들어갈 때 포도당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1차가 아니고 2차 능동 수송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그래프를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해당 과정 반응 나와 있는데 해당 과정은 10단계 반응에 참여한다. 10단계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고요. 자, 해당 과정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피루브산까지 만들어지는 게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그다음 중간 대사물은 모두 인산화된 6탄소 분자 혹은 3탄소 분자. 6탄 6탄, 6탄 탄소 6개짜리 포도당이 탄소 3개짜리 피루부 산 형태로 이제 두 분자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그 다음 해당 과정은 전반부의 ATP 투자 단계와 후반부의 ATP 수학 단계 두 단계로 구분을 하겠다. 구분을 하겠다. 자, 이걸 기억을 좀 하시고. 자, 전체. 앞쪽에 보시면 자 1, 2, 3, 4, 5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ATP 자두 분자가 소비가 됩니다. ATP 두 분자가 소비되고 뒤쪽에서 자 ATP 두 분자가 나오는데 문제는 위쪽에는 AT 자 ATP 두 분자 소비 아래쪽에는 두 분자지만 실제로 이 6, 탄소 6개짜리가 3개짜리로 2개가 나눠졌기 때문에 ATP 2 곱하기 2, 4몰이 나옵니다. 생성은 ATP 4몰, 소비는 2몰, 그러면 4-2 하니까 순수하게 남는 것은 2ATP가 수학으로 남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TP가 앞쪽에 이렇게 2몰이 소비되고 그 다음 2몰이 생성되는데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전체 4-2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ATP 합성은 후반부에 속하는 첫 반응의 반응 생성물인 그리세린산 그러니까 1, 3, 2, 인산, 자, 영어로는 1, 3, 비스 포스포 그리세레이트, 그 다음 마지막 포스포에놀피루브산, 포스포에놀피루베이트에서 약자로 p p 이렇게 이름을 부를게요. 자, 여기에서 ATP가 생성된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생성된 ATP는요, 자, 전자 전달계를 통한 산화적 인산화와는 무관한, 무관하게 ATP가 생산됐다. 자, 산화적, 전자 전달계를 통한 산화적 인산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나중에 TCA 사이클에 들어가서 우리가 호흡에, 호흡으로 필요, 숨 쉬었는 공기를, 산소를 공급받아서 나오는 산화적 인산화와는 다른 형태로 ATP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뜻으로 이 전자전달계의 그런 건 TCA 사이클 얘기입니다. 안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TCA 사이클에 의해서 그 전자전달계를 통한 ATP 생산과는 다르다 그런데 생산된 ATP는 똑같아 이렇게 해서 이걸 이름을 기질적 인산화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기질적 인산화 그 다음 ATP 외에도 NADH 만들어집니다 현기적 해당 과정에서는 젖산으로 만들어진다. 그때 NADH는 소비된다. 자, 얘기를 했었고. 그럼, 자, 해당 과정 10단계 반응이라고 그는데 이겁니다. 자, 10단계 반응 중에 우리가 좀꼭좀 좀 알아야 될 게. 자, 반응 1, 1, 3, 1, 3, 10. 자, 이 3개는 자, 세 개는 꼭좀 기억을 합시다. 자, 1, 3, 0 왜냐하면, 요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자, 1, 3, 0 언드라인 좀 해놓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볼게요. 복잡하지요? 그렇죠? 자, 저번에, 이거 그림 한번 그리자 얘기를 했습니까? 한번 했죠? 한번 그리고 나니까 지금 조금 낫죠? 자, 보시면은 포도당을, 자, 포도당, 글루코즈, 구조식 그렸는 것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반응 1. 반응 1. 자, ATP 1몰이 소비됐습니다그 ATP가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은 자, 6번에 6번에 탄소의 OH 알코올기에 인산기가 결합되어 가지고 자, 이름이 글루코스 6포스페이터 글루코스 6인산 이렇게 이름을 부를 거예요. 자, 글루코스 6인산 약자로 G6P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글루코스 6인산. 자, 반응 이래 ATP 1몰 소비됐습니다. 그때 이 반응에, 이 반응에 관여한 효소를 기억을 좀 합시다. 핵소키나제라는 효소가 반응의 총매로 작용을 했다. 핵소키나제. 그 다음, 글루코스 6인산이 이제 뭐가 되냐 하면 은 플락토스 6인산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글루코스하고 플락토스, 포도당하고 과당은 분자, 분자식은 같지요? 분자식이 같은데 물질은 다르죠? 그걸 이성질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이성질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반응 2에 관여되는 효소 이름이 포스포글루코소 이성질화효소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 거예요 자, 이름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플락토즈 6인산 6인산이 플락토즈 162인산이 됩니다. ATP 1몰 또 소비됐습니다. 자 1번, 3번 기억하자고 그랬죠. 자 1번, 3번 기억하자. 플락토즈 6인산이 ATP 1몰 소비되고 플락토즈 16BP, 비스 162인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 2번, 3번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3번은 화살표가 하나죠. 정반응만 표시되어 있죠. 2번 반응은 어때요? 화살표가 정반응, 역반응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이게 화살표 하나가 비가역반응. 뒤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두 개는 왔다 갔다 가 역입니다. 리버시블 그러니까 정반응만 있고 역으로 돌아갈 길이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다시 말해서 에너지 갭차가 확 나버리는 경우입니다. 에너지 갭차가 많이 안 나면 은 정반응 갔다가 역반응으로 또 가고 이래요.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비가역 반응입니다, 이게. 자, 비가역 반응. 기억을 좀 하시고. 자, 1, 3. 그 다음, 프락토스 1, 6, 2 인산이 이제 여기까지는 탄소 6개였어요. 근데 이제 각각 3개씩, 3개짜리 2개로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이 분리될 때 효소 이름이 알돌라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알돌이라 그러는 게 뭐냐면 알 그러면 알코올이고요. 알돌라제, 알데하이드, 알알 알, 알돌 앞에 알데하이드 하고요, 알코올 하고. 두개 보세요.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하고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알데하이드와 알콜의 아니, 오리, 오리, 알돌. 마, 자, 이름을 알데하이드, 그리세르 알데하이드와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자, 이두 분자로.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자, 분리되고 나서, 자, 여기에 알돌라제가 관여됐습니다. 자, 관여되고, 그 다음, 그 다음 단계 보시면은, 자, 이게 그리세르 알데하이드와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2인산이 가역 반응입니다. 화살표 두 개죠. 자, 가역 반응이에요. 가역 반응에서, 그 다음, 진행이 되는 것이 자그리세로 알데하이더 3인산이 그리세린 산 1, 3, 2인산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나오는 것이 나오는 것이 NADH 자 NADH 1몰나 남았습니다 NADH 그 다음 7번 반응에서 그리세로 1, 3, 2인산에서 그리세린 3인산으로 되면서 ATP가 1몰 만들어져 나옵니다. 자, 여기 1몰. 그다음 그다음 건너뛰어서 끝에 가서 포스포에놀피루브산 PP. 자, PP에서 피루브산이 되면서 ATP 1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관여된 효소는 피루브산 키나제라고 이름을 좀 기억을 합시다. 자, 앞 다시 자, 1 3 10 이건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반응 7 그리세린산 1, 3 2인산에서 그리세린 3인산으로 되면서 ATP 1번 그 다음 반응 6, 7또 조금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1, 30은 꼭 기억을 하세요 6, 7 기억하시고 알돌라제 기억 좀 해주시고.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이 해당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거의 맞출 수가 있겠다. 있겠다. 자, 그 다음. 이건 앞쪽에서, 앞쪽에서 우리가 했는 내용이니까 보고 자 최종적으로 ATP 해당 과정에서 ATP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계산은 글루코스 한 분자 포도당 한 분자가 자젖산이 만들어져 버렸다면은 ATP 이 몰만 남아 있고 이 몰만 남아 있다 얘기를 했고요. 자 포도당이 이몰 피로브 산으로 만들어질 때, nadh 이몰, 그다음 atp 이몰, 그런데 실제로 이 이몰은 아니고 4-2 해가지고 2가 됐다. 그러는 걸 이해를 해주세요. 됐습니까? 4-2 해서 2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호기적 해당 과정, 자, NADH 이몰, ATP 이몰 만약에 이것이 어떤 혐기적 해당 과정을 거쳤다 그러면 저산이 만들어질 때 NADH 이몰은 소비되버리고 저산이 만들어졌다면 ATP 이몰만 남아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과정에 글루코스가 분해되는 속도는 매우 정교하게 조절됩니다. 자, 이게 조절이 안 된다면은 문제가 생겨지지요, 그죠? 그다음, 자 해당 과정 속도 조절은 핵소키나제, 핵소키나제 어디? 1번, 1번 첫 스텝에, 그다음 PFK1 및 피루브산키나제. 1, 3, 10 반응입니다. 맞죠? 앞쪽에 1, 3, 10꼭 기억하자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앞쪽으로 돌아가볼까? 자 여기에 1번 핵소키나제 거기 외우자 3번 포스포프락토키나제 이걸 pfk 원 그랬는 pfk 앞쪽에 뒤쪽에 pfk 그러는 게포스포프락토키나제원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피루보산키나제, 여기에 1. 삼십 꼭 기억하자 했는 겁니다. 특히 PFK 원이 가장 중요한 조절점이 된다. PFK 한번 스텝입니다. 그다음 여기 있어 뭐 여러 가지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인자, 효소 인산화 혹은 탈 인산화, 효소 단백질 합성 수준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어 가지고 해당 과정이 조절됩니다. 이 조절이 옳게 안 된다면은 큰 문제를 일으키죠. 그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해당 과정 조절이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그다음 효소 단백질의 인산화에 의해 가지고 조절 그다음 효소 단백질 합성의 조절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총망라가 돼 있는데 우선 인슐린이 하나 역할이 뭐냐? 조절 단계 효소가 자, 인슐린이요. PFK1을 촉진시킵니다. 자, PFK1을 촉진을 시키고, 그 다음, 또 인슐린이 핵소키나제, PFK1, 피루보산키나제 130입니다. 그래, 130을 인슐린이 촉진을 시켜줍니다. 자, 인슐린과 반대 역할을 하고 있는 글루카고는 자, 억제를 시켜주는데, 어디에, 여기에 피루브산 키나제를 통해서 억제시켜준다. 그 다음 위쪽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자, 억제하고 촉진하고를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ATP가 만약에 ATP가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ATP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다음 글루코스, 유인산도 많이 만들어져 있어 구연산도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아세칠, 코에이나 긴사슬, 지방산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면 이 해당 과정을 촉진을 시킬까, 억제를 시킬까 당연히 억제시켜버립니다 TCA 해당 과정에서 해당 과정에서 해당 과정에서 ATP가 벌써 만들어질 수 있는 ATP가 충분한 양이 있다면 그 해당 과정 빨리 많이 촉진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안되잖아 양이 많이 만들어져 있으면 억제시켜줍니다 그 다음, 만약에, 만약에 ATP가 양이 적고 ADP나 AMP 이런 게 양이 많다 그러면은 ATP 만들기 위해서 촉진을 시켜줍니다. 이와 같이 촉진과 억제의 관계를,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우리가 다 지금 여기서 설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같이 좀더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좋겠다. 그다음 자유 에너지 변화가 어디에 서 지금 보시면은 이 델타 G0가 마이너스 값이 큰 이런 쪽이 바로 비가역 에너지가 많이 생성돼 나오는 부분입니다. 생성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1, 3, 10 그다음 여기도 ATP 만들어지죠, 그죠자 여기는 소비가 됐지만 여기 만들어지고 ATP 만들어집니다. 이런 쪽에서는 Gibbs free 에너지 변화가 큽니다. 자그다이 값을 뭐 외운다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보고 자. 다른 자리 입체성, 해당 과정, 호르몬에 의해서, 효소 단백질 인산화, 비인산화에 의해 가지고, 해당 과정 조절 앞쪽에 지금 얘기했는 그 조절을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했는 겁니다. 효소 단백질 합성의 호르몬에 의해서 어떻게 에, 조절되느냐. 자, 그 다음에 당신 생경로가 왜 중요하냐. 뭐 이건 당연히 중요할 수 밖에 뿐입니다. 자, 글루코스가 어떤 조직에서는 거의 유일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뇌, 신경계, 그 다음에 적혈구, 정소, 신장 수질, 눈의 막막, 렌즈, 태아 조직, 여기서는 혈액을 통해 공급되는 포도당이 유일한 에너지원입니다 그 얘기는 포도당이 고갈되면 바로 뇌가 정상작동이 안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뇌, 적혈구 정소, 신장, 수질, 눈, 막막, 렌즈, 태아, 조직. 이 포도당 공급이 안 됐다. 이건 치명적입니다. 산소 공급 안 돼도 바로 치명적이지만, 산소 공급은 안 되면, 뭐, 치명적으로 한 5분 지나면 바로 뭐, 뇌가 죽어나가는 뇌사상태로 가지만, 이 우리 포도당이 만약에, 고갈됐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당신생회로 작동이 되는, 됩니다. 그것까지고도 안 된다. 그러면은 캐톤체, 캐톤체 만들어가지고 캐톤체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캐톤체를 사용한 정도라면은 비상상태 일어났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그걸 이용을 해서 또 어떻게, 음? 뭐, 체중, 어, 비만자들에게, 응? 어? 체중을 갖다가 뺄수 있는, 응? 음? 그런 경우로도 활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비상상태 하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 글루코스 합성인 당신생경로와 글루코스 분해 과정인 해당 과정은 가역 반응이 일곱 개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반응, 역반응 이렇게 가역 반응의 길은 따라서 역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나머지 세 부분은 못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역 반응이 안 되는 반응은 우회 경로를 통해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 길을 우리가 당신 생경로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자, 포도당이 피루브산까지 만들어지는 자, 이쪽이 이쪽이 우리가 해당 과정으로 봤고요. 이제 역으로 피루브산이 포도당을 만들어 내는 이게 당 신생 경로입니다. 당 신생 경로인데 아까 우리가 당 신생 경로에서 130 그러는 거 자 1, 30이 뭐였습니까? 비가 역반응이었죠. 화살표 하나였죠.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그길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는 길이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당신 생경로에 피로보산이 바로 옥살로아세트산 과 GTP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자, 이 길을 따라가지고, 포스포 에놀피루브산을 만들고요. 이제 가역 반응으로 해서 쭉 위로 타고 올라가서, 자, 세 번째, 플락토스 1, 6, 2 인산이, 자, 이 길을 타고, 가인산 분해 효소를 타고, 플락토스 6 인산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자, 첫 번째 글루코스 6인산 가 6인산 가 수분의 효소에 의해 가지고 글루코스가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서 자, 이거 이거 1310. 이게 가역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비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당신생 경로는 가는 길이 다르다. 이얘기다 그래서 130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당 신생 경로의 비가역 반응인 아까 얘기했던 세계 반응 얘기입니다. 세계 반응을 지금 좀더 설명을 했는 거예요. 자, 설명을 했으니까 자, 비가역 반응 있다, 있다. 그러면 여기에 수지 비교 ATP 수지 비교 한번 합시다. 자, 아까 우리가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만들어지는 해당 과정에서는 NADH2mol, ATP2mol, 그러니까 2는 4-2에서 2mol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당 신생경로에는 수지가 어떻게, ATP 수지가 어떻게 될까, 이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처음 ATP 2몰 소비됐죠. 그 다음 2몰 GTP 소비됐죠. 그렇죠? 그 다음 위쪽에 또 ATP 2몰 소비됐죠. 그렇죠? 그럼 전체 얼마입니까? ATP 4몰, GTP 2몰 ATP 3몰 GTP 2몰 에너지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당 신생 경로의 다른 경로는 어떤 게 있느냐? 코리 회로에 이해 가지고 젖산이 약간 만들어졌어요. 근육에서 자, 근육에서 해당 과정의 피루브산이 저산으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 저산은 계속 남아있으면은 근육통 이렇게가 안 돼요. 어디로? 혈액을 타고 간으로 보내줍니다. 자, 간에 가서 저산이 피로부산을 거쳐서 글루코스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간에서의 당 신생 경로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포도당은 이제 혈액으로 또 공급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걸 이름을 코리회로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코리. 아마 익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코리회로에서 저산,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적혈구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미토콘드리아가, 적혈구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어요. 당연히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니까 산화적 인산화는 반응이 진행, 티세 사이클을 돌 수가 없습니다. 진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개시 직후라든 혹은 또 고강도 운동을 하는 근육에서도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해당 과정에서는 젖산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젖산이 간으로 가서 당신생 회로를 통해서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공급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회로가 자 알라닌 회로입니다. 자 알라닌 회로 어 여기서 보시면 은피루부산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하면 알라닌으로 되는데 알라닌은 이피루부산이 어디에서 아미노산이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어 가지고 아미노산에서 나온 질소를 받아가지고 피루보산이 알라닌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이 알라닌이 간으로 가서 피루보산이 되고 글루코스로 바뀌어지는 당신생 경로를 따릅니다. 이 경우는 근육 단백질 분해되는 겁니다. 자, 이 알라닌 회로를 통해서도 글루코스 포도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 국가고시 나왔죠? 풀어봤잖아. 이거. 자, 그 다음, 당신생경로, 어, 이 부분 조절은 좀 쉬었다 합시다. <목소리>